오늘은 명절입니다. 이제 명절 전날이죠. 예, 신축의 마지막 날. 이름하여 이제 마지막 달을 섣달, 섣달 마지막 달을 섣달 마지막, 마지막 날을 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섣달 금음과 그 설날 거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할까 합니다. 내내 그신 얘기와 귀신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어, 오늘은 오늘은 아 일년 1년, 일년을 진짜로 마무리하는 그런 날 그런 날입니다. 어 우리가 음력으로 계산하죠. 여러분들 아세요, 그거?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예수의 그 고향이죠. 예수님의. 거기에도 걔네들도 달려 두개 쓰고 있는 거 아세요? 걔네도 달려 두개 써요. 어떻게 쓰느냐. 이스라엘은 기독교, 기독교와 유대교가 따로 있어요. 유대교. 유대교라고 따로 있어요. 언제가 천일이 얘기했을 거예요? 기독 정자 기독교는 이스라엘에서 수모스이브인데요 스모서 기독교는 거기는 이스라엘의 국교는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어, 유대교.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는 달력을 어디서부터 쓰냐면은 응? 어디서부터 쓰냐 그 옛날 어? 그 옛날 그 아담과 이브 아마 그걸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창시해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달력을 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은 반면 그 누구요? 그 기독교. 기독교선 우리 지금 서기 쓰잖아. 서기 올해가 2 0 2 2 년이잖아요. 그 기준이 여러분 잘 모르는 양반만 그게 누구요? 예, 예수 탄신. 예수 탄신을 그때 기준해가지고 쓰는 게 우리 지금 서양역이에요, 서양역. 달력, 지금 쓰고 있는 거, 우리 서기. 응? 그거 쓰는 거예요. 우리 단기도 뭐예요? 단기가 아마 4566일 거예요, 4566. 4566이 맞나 모르겠네. 어우, 이천희가 지금, 이게, 나이, 아버 이게 갑자기 저서 어, 단아4가 아니라 435구나. 단기가. 우리는, 어, 단기에. 그, 435, 4355년이란 말이죠. 그니까, 러 우리 단기년도랑 그쪽에 그, 저기, 아담과 이불을 만드는 년도랑 어차피 비슷할 거예요. 거기도 4000년이고 5 0 0 0년이그 정도 될 거예요. 응? 응. 그러니, 우리나라가 음력, 음력과 양력을 병행해서 쓰는 게 딱히 그렇게 나쁜 상황이거나 안 좋은 그게 아니에요. 정작 이스라엘 지들도 달려에게두개 쓴다니까 두개 써요 응? 자 여기까지 에, 우리가 그 섯달 섯달이다 표현할 때는 뭐냐면 맨 마지막 12월을 얘기하는 거고 금음이다 금음 금음날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10중년 음력 12월 29일 갑신이 갑신이 조금 전에 2 0 0 1일 그 전환에, 방금 전, 옥수리고, 신령님 전에 인사 올린 후, 지금 여러분들이랑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응? 영상을 찍는 건데, 이, 섯달금음, 옛날부터 설, 설날을 맞이할 때, 섯달금음 밤에, 잠을 자면 뭐라 그랬어요? 눈썹이 허여진다, 하얘진다, 그러니까 눈썹이 샌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눈썹이 했다는 거는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야. 따지고 뭐 신선이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우리 산실 할아버지나 우리 우리 할아버지 눈썹이 호연 이게 아니고 눈썹이 샌, 그니까 샌다, 그니까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니까 뭐라겠냐 자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졸려 죽겠는데 왜 자지 말라고 하냐고. 응? 그죠. 애기들은 다 자. 근데 그 졸린 눈을 깨워가면서 못 자게 했어. 못 자게. 그러 놓고 어떻게 했냐. 자시에 옛날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시에 죄를 지냈어요. 죄를. 죄를 지냈는데 우리나라 전통 전례에 보면 일제 제사. 본인들, 망인들의 어떤 조상님들에 대한 제사는 따르고 1월 1일. 1월 1일은 어떤 의미 제사였냐면 한 해가 바뀌잖아요. 한 해가 바뀌어 그리고 새로 들어와 하니까 그러니까 금음 날이 마지막 날. 그 다음이 정월 초하로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 딱 새로운 해의 1월 1일 첫첫 첫 일을 맞이하면서 조상님들께 예를 올리고 한해 맞이하는 한 해도 무사무탄하게 잘 살아낼 수 있게끔 살펴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 그게 바로 정을 초하로 설날. 설날의 그의미예요 의미. 응? 의미. 정의를 따지면. 아셨죠? 그럼 추석은 뭐냐? 우리 이제 큰 명절은 설날하고 추석이잖아요? 추석은 뭐냐? 추석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그하는 그대로예요. 한가위만 같아라. 1년 내내 곡식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옛날은 저기 농본사회였으니까. 응? 농본사회.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마무리를 다 하고 추수를 해서 한해 농사 옛날에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한 해를 죽느냐 사느냐 이랬단 말이죠. 곡식이 최고였으니까, 응? 한해 농사를 마무리 다 잘하고, 잘 짓게. 그러니까, 대풍, 풍요. 이런 결과를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8월 15일, 추석. 추석이라니, 추석. 추석이 뭐, 가을 축자예요. 저녁 자 추석이란 말이에요. 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올린 거야. 또, 또, 그 또한 누구한테? 조상님께 죄를 올린 거야. 조상님께. 그나마 집안에, 어, 직구석 여유가 있고, 잘 사는 집은 어땠어요? 응? 하늘께, 하늘께 천재, 죄도 지내. 제주도에, 제, 죄를 지내면서, 동네 주민들과, 동네, 머슴, 뭐할거다 풀어가지고 또 매겠다고. 우리 전래의 이 전통, 전통, 그, 관습, 응? 되게 좋은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아, 늘전일이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해줘요. 옛날 어른들 말, 틀린 말 하나도 없다는 거.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응? 아셨죠? 섣달금과 설날의 유래의 의미,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하니 어떻게 해요? 설날에 종을 초월한 날 제안지 내고 조상님께 제안지 내고 지 놀러가겠다가 누르랄라 놀러다기거나유리병이저리병이지 혼자 살았다고 사는 인간들 조상님들께 복 달라고 할 처지가 돼요? 전혀 안될 거야 응? 죽이멀죠 천이 들려 싸대기는 한데 안 맞으면 다행이지 응? 저들도 이제 어, 이제, 이제, 날이, 날이 좀시질 밝아워요. 어, 날이 밝아오는데, 오늘, 이제 어제 대충 장을 봐왔고, 오늘은 이제, 그, 장본고에서, 어, 낮에부터, 오늘, 마지막 어제 뭐, 이제, 어항, 어다 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제 다 음식장만 하고, 집청소하고 어, 그렇게 하면은 얼추, 어, 전안에 정수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우리 제자들, 제자들 마찬가지. 신령입전 인사 올려요. 음식, 아, 음식 장만 해가지고, 신령입전 인사하고, 그 다음에 차례, 저기, 시, 저 조상님 전에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 신령입전에 이제, 저, 이 천일같은 간소하게, 간소하게 올려서 인사 올려요. 왜, 이게 돌이니까. 응? 이게 돌이니까. 자, 어, 이민연, 신축년도 다 가고, 이민년이 아, 문이 열립니다. 응? 이민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모든 분들, 이민연 한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 행복하시기를 이 천일이 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안 찍으려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덕담 나누려고, 덕담 나누려고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아셨죠? 어쨌든 이민연 한 해도 여러분 모두가 파이팅 아셨죠?